책 미리보기 두 번째 신경극기의 기술 저자 마크 맨슨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려라 복잡한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아주는 신경극기의 기술 기회와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성공 신화가 미디어를 점령하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서로를 비교하며 버킷리스트를 채워나간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쟁 의식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우리를 짓무른다 더 노력하고 더 서두르고 더 성공해야만 훌륭한 삶이라는 공식이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바로 모든 일엔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5일을 사무실에서 자며 서른대 대부분을 보냈고 스티브 잡스는 큰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대단해 보이는 일에는 희생이 따을 수밖에 없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법이다. 같은 맥락에서 마크 맨스는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보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짜 중요한 것에 신경 쓰려면 하찮은 것들에 적당히 신경 끌줄 아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지만 의욕 과잉의 세상에서 진짜 문제는 주로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는 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경을 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마크가 말하는 신경극이란 무심함 과는 다르다 먼저 나 자신만 특별히 불행하다는 착각이나 남보다 특출나야 한다는 일종의 허세를 버리고 인생에는 원래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낼 회안을 갖게 된다. 누구나 경험해야 할 삶의 문제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마스터키가 바로 신경극의 기술인 셈이다. 본문 중에서 나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법을 알려줄 생각이 없다. 대신 포기하고 내려놓는 법에 대해 말할 것이다. 인생의 목록을 만든 다음 가장 중요한 항목만을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눈을 감고 뒤로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믿게 해줄 것이다. 신경을 덜 쓰는 기술을 전할 것이다.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미국 문단에서 언더그라운드의 전설이라 불리던 찰스 부코스키. 그는 주전뱅이, 바람둥이, 노름꾼, 망나니, 구두대, 게으름뱅이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시인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인생살이에 관한 조언을 얻으려 한다거나 그의 이름을 자기개발서에서 보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코스키는 이 책을 시작하기에 그야말로 완벽한 인물이다. 부코스키는 한평생 생겨먹은 대로 살았다. 그의 천재성은 엄청난 역경을 극복했다거나 출세해서 당대의 문호가 되었다는 점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코스키는 자신을 특히 가장 못난 모습을 숨김없이 오롯이 드러냈으며 결점을 태연하게 세상과 나누었다. 그의 천재성은 이런 단순한 능력 안에 있다. 부코스키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실패에 초연했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 따위에는 신경을 끄고 살았다. 삶에는 또 다른 진리가 숨어있다. 바로 사람들의 웃음거리나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될수 없다는 것 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부족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럴 일은 없다. 옛말에 내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했다. 고난과 실패도 그렇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그곳에 200kg짜리 똥덩어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 중요한 건 똥덩어리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다.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똥 덩어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 투쟁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규정한다. 체육관에서의 투쟁을 즐기는 사람은 철인 3종 경기를 삐고 탄탄한 복근을 가지고 집채만 한 바벨도 들어 올릴 수 있다. 야근과 사내 정치를 즐기는 워커홀릭은 초고속 승진을 한다. 배고픈 예술가 생활에 따라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예술가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똥덩어리와 치욕이 널려있다. 당신은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 고통 없이 살 수는 없다. 꽃길만 걸을 수도 없다. 헤비메달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밴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메가데스의 멤버인 데이브 머스테이는 엄청난 명성과 성공에도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꼈다. 타인의 성공과 자신의 성공을 변덕스럽게 비교하는 데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은 끔찍한 문제를 겪었다. 음반을 1억 5천만 장더 팔아야겠어.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야. 다음 순회 공연은 무슨 일이 있어도 대형 경기장에서 열어야 해다위의 압박감 말이다. 머스테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행복하지 못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항상 경험을 책임지며 살아간다. 그것이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삶의 일부다. 당신의 상황에 책임이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불행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당신 뿐이다. 왜냐면 살면서 맞닥뜨리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다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 언제나 당신이기 때문이다. 경험을 평가할 기준을 선택하는 건 언제나 당신이다. 난 매번 틀렸다. 몽땅. 지금껏 살아오면 나 자신, 타인, 사회, 문화, 세계, 우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 성장은 끝없는 반복 과정이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될때 틀린 것에서 약간 덜 틀린 것으로 나아간다. 난 나이가 들고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틀림점을 조금씩 덜어내 매일매일 덜 틀린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마이클 조던은 난 살아오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 그게 내가 성공한 이유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난 살아오면서 오판에 오판을 거듭했다. 그게 내 삶이 개선된 이유다.